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오늘이 18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심동보 제동님오셨습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먼저 인사하시고 예. 어, 잠시 후에 예. 어, 본격적으로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단골 손님들. 와우. 네, 엄청나게 들어오셨죠. <웃음> 만나 호두과자 올해도 곽고 이게 막 서로 어오려고 그래가지고 예. 이게 이제 채팅이 깨지는 거죠 아.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네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채팅에 활발히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심동보 제독님이 한방 터트리실 겁니다 오늘 <웃음> 네 김코끼리님 예 승조이님 아 댓글이 또 삭제됐네요 아이고 예. 에, 승초이님 마저 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오디시 예. 심동보처독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기대됩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는 센스 예윤칼세 TV 운영이 어렵습니다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구입은 방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자 김코끼리님 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소개를 다 못해드리더라도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 예, 서종구님 하하, 그렇죠. 준서가, <웃음> 물러나라, 그게 다 같이 살 길이다. 네, 우이동님, 좋습니다. 첼로님, 중남 서산에서, 어, 첼로라는 가게 이름이죠, 이게 <웃음> 지금. 네, 뮤직TV, 자,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 윤여현님, 아하, 윤여정과 같은 여자돌님이네. 그러면 <웃음> 제가 어, 증조할아버지 뻘이 되는데, 네. 네. 아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뻔제 <웃음> 손자가 이제 여자입니다 예아예아 네. 그렇구나 <웃음> 그렇죠 그 다음에 석자 파평씨 파평유지. 예아예 네. 중자 석자 그 다음에 여자죠 네자 예.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예자 슬슬 이제 발동을 겁니다 얌리님 예 좋습니다 자 슬슬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주 활발하게 올려주십시오. 채팅창이 춤을 추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 심재독님께서 정말 폭탄소년을 하실 겁니다. 예. <웃음> 자, 슬슬 방송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게 뭐... 어, 다시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 이거네네 예예. <웃음> 예. 이 마이크를 한 채... 가하하하 <웃음> 이게 정신이 없네. 예. 마이크, 예예. 예. 그래도 오디오는 잘 나갔나 봅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어, 지금 우리 심동보 어, 최동님이 그야말로 혈혈단신 국민의 힘에서 어,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예. 지금 대단히 선전하고 계세요. 아, 예. 네네 당일 출마로 어, 했는데, 예, 예. 뭐 조금 제가 뜨는 것 같은 기분 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수 바닥 민심 폭발하고 있대요. 아, 저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네. 아니 이 사람이 왜 인자 나타났느냐 어허 어, 어, 막 그런 식으로 막 들고 일어난답니다 근데 이제 주류 언론에서는 잘 취급을 안해줬거든요 근데 오늘 뭐 그런 게있었다면서아 그렇죠 오늘 네. 보니까 뭐 중앙일보에서 네. 어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심동보 한 13명 중에 어, 가나다 순으로 하니까 한세 번쯤 네. 아니 두 번째 두 번째 박진 아, 아 박진심동보 아, 박진, 아, 네. <웃음> 야 내가 본거 반가워가지고 아, 윤카세 TV 시청하셔서 보니까, 예. 어, 보수 우파의 그집도끼의 민심을 알겠죠? 아, 저는 아, 확실히 느낍니다. 야, 이 그런 게 보수에서 그동안에, 예. 뭐 하고 있었나, 뭐 음. 하고. 이렇게 갈망을 하고 있는데, 집도끼들이 음. 예. 예. 어디, 겨 그, 저, 어디, 저,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음.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좀, 해소를 해준 것 같아요. 아하. 아, 그러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 음. 그 여론이 이제 행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본인이 느끼세요? 아, 많이 느죠 댓글 보면 알잖아요. 댓글 보면 <웃음> 너무 가분한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음흠. 제가 제 입으로 참 말씀드리면 뭐할 정도로, 완전 네. 그거 보고 이 제가 그냥 힘이 납니다. 아하. 아, 용기가 생기는 거죠. 네. 제가 왜냐면 정치 일선에 있는 그 경험이 없잖아요, 저는. 아하. 근데 그런 걸 보고, 위안을 느끼고, 야, 나 잘해야 되겠구나. 음흠. 물론, 뭐, 책임감도 많이 느끼죠. 네. 어, 그래서, 뭔가 희망이 있다. 음흠. 이거, 저, 진짜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저, 위티스님. 뭐 어디, 뭐, 시가를 갔다 오셨나. 이, 예, 안 보이셨네. 오늘, 어, 들어오셨네. 예, 예. 단골손님이셨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게 며칠 동안, 아... 안,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 자, 이제 뭐냐면은, 어, 처음에 국민의 힘에서, 네. 여덟 명을 컷오프를 해요. 네. 여덟 명. 8명. 예, 네. 예. 여덟 명에 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여덟 명에도 못 들어가면은, 음. 제가 무모한 그 도전을 한 거죠. <웃음> 당연히 어. 들어가야죠. 그런데, 아 어. 아, 또, 그 다음에는 또 2단계에서 사, 저, 저 명으로네 명을 뽑. 예, 4강 소위. 4강. 처음에 8강. 네. 그 다음 4강. 8강은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다. 예, 예. 근데 4강도 저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봐요. 4강에도? 아, 그럼요. 아, 누가 했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그렇지. 이 미래 비전과 정책을 내놓은 사람이 현재까지는 없어요. 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 지난 7월 27일 출마 선언문에. 저는 다 그걸 맹시를 했거든요. 그 근데 어떤 누구도 종합적으로 자기 미래 비전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 핵심적인 공략을 내놓은 분이 아직 없다니까요. 저가 유일하대요, 유일해. 공략이 아예 출마선언문에 <웃음> 쫙 국가정체성, 어? 행복부터 쫙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웃음> 체계적으로. <웃음> 우선순위를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제시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답니다. 어제 홍준표 의원이 출마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양반은 여태까지나 출마 선언도 안 했나? 이런 싶은 거예요. 아하. 저는 7월 27일 날 이미 했지 않습니까? 음. 그때 굉장히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근데 내용을 내가 보니까, 어허. 특별한 게 없어요. G7 국가를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G7. 저는 이미 G5. g 를 얘기했잖아요. G5 멤툰 국가를 내 인기 중에 만들겠다. 음. 이미 제시했습니다. 어허. 거기 출마 선언문 제 사망에. 그렇지. 어있어요 저는. 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재출마 선언문 보고 최재그전 감사원장도 또 출마 서를제을에 예 했거든. 그렇지.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예. 아, 최재 감사원장 그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음흠. 내 거를 굉장히 많이 참조하고 모방한 것 같다. 아하. 이런 이야기까지 찾한테 해주는 <웃음> 게 그걸 제가 뭘 단언할 수 없고. 어허.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가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좀 음, 그 본, 본도 벗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그건 뭐 그래서 그건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아. 어, 제충나 선우문에서 많은 거를 오늘 땄다 예, 예. 하는 거 저는 보람 느낍니다. 예. 음, 예. 얼마든지 언제 얼마든지 옮겨가라 이거죠. 아, <웃음> 잠깐만요. 네, 여기 단골 손님 중에 위티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계시는데, 네, 위티스. 이분이 부산 해운대에 살고 계세요. 예. 근데 예. 며칠 동안 안 보이셨는데 예. 그 사이에 맹장 수술을 하셨다는구만. 아, 아, 이제 실밥을 풀으셨다고 그러네. 예. 아하 그러셨구나. 그게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네. 이 중수염 수술했잖아요. 을 아, 예, 그렇죠. 예, 예. 훌륭하신 분들은 이제 맹장이 좀 터지시는구만. <웃음> <웃음> 그... 농담입니다. 정말 죄유를 빌고요. 죄유를 <웃음> 비는 마음에서 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웃음> 웃기면 터집니다. <웃음> 죽는 줄 알았어요. <웃음>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저 댓글을 보니까. 네. 우리 윤 대표님하고 이게 교감이 굉장히 그 편안하게 그렇죠.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런 데가 소통이 없어요. 소통이. 이런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 예. 왜냐면 의례적으로 하는 말하고. 그렇죠. 아, 진심에서 그 편안하게. 예. 자기 속 마음을 이렇게 틀어놨는 거 분위기가 틀리거든요. 그렇죠. 일딱 보니까. 예. 아, 상당히 이게 저 소통이. 그러면 예. 아침 8시에. 예, 예. 아, 어, 우리, 저, 신재동님도 보셨겠지만. 예, 예. 그, 막말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 예, 예. 그, 토크 콘서트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네. 4시간 반 동안 준비해가지고. 예, 예, 예. 80분 동안 막 얘기를 하잖아. 근데 거기에 막 계속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랍니다. 아, 제가 아침에. 네. 일과 중에 하나가 됐버렸어요. 그렇죠. 제가 아침에 막 바쁘지 않습니까? 응. 음. 그데 제가 또 운동 은뭐 얼마든 꼭 해야 되니까. 하셔야지. 아 제가 또 이렇게 날씬한 어허. 40년 그저저체계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이잖아요그 시간에 예. 돼 있는데 음. 그 시간에 주로 이제 윤창윤하는 세상. 예. 아침에 쫙 방송을 어허. 좀 속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예. 세팅 하면 돼요. 아. 그걸 1.5배 정도로 하면은 음. 빨리 가잖아요. 어허. 그래가지고 쫙 들으면서 운동한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쫙 정리가 돼. <웃음> 종합적으로 <웃음> 어, 이슈가 중요한 이슈는 다 걸러져요. 네. 왜냐면 이제 윤창준 칼럼 세상의 이 방송이 <웃음> 또 정치부 기자를 4 0년 이상 하셨고 예. 그러니까 그걸 예 분석이 음. 있더라고. 음. 음. 그래서 그게 이제 공고가 되는 거죠. 음. 음. 예. 민망하네. 민망해. 예.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런데 예. 그 지금 에, 다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예. 어, 8강에 들은 거. 네. 그러니까 13명 중에, 원래 14명 있는데. 예. 이제 김태호 의원이 이제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예, 13명이요. 예. 13명 중에 13분의 8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자신 있다. 아니, 나머지 후보들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시라니까. 아하.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친구가 뭡니까? 예. 안보 아닙니까? 국가 안보. 예. 예. 어, 첫 선사를 할때 나는 음.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보위하고 이렇게 보위 있다는 거죠. 보, 국가 음, 보위. 안 보잖아요. 근데 그걸 할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하... 저밖에 없다니까 지금 현재까지. 음. 국민의힘 후보 중에. 자 그렇다고. 네. 그러면 4강에 들 수도 있다? 아 당연히 들어가야죠. 좋습니다. 우리 만들자 최종 후보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자고 우리가. 아, 최종 후보가 안 되는 거은 후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예. 응? 물론 단기필마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왔지만은. 예예. 예. 아, 정치가 옛날 식으로 음. 돈 많이 들고 말이죠. 음. 그런 식으로 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아, 시대가. 아, 보니까 그 그래. 음.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내가 이준석 버르장머리 고쳐놨겠다. 아, <웃음> 그렇지. 네? 자, 이준석을 어떻게 보세요? <웃음> 이준석을 보면요. 예. 신기할 정도로. 음. 문재인 정권의 그 아주 나쁜 속성 있잖아요. 네? 위선적이고, 거짓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음. 부끄럼도 못 느끼고, 음. 몰렴치하고 말이죠. 어? 내로 남불을르고 이게 그속성은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제1자당 대표가. 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문재인 정권한테 싸움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렇지. 내부 총진만 하고 있어. 그것도 유럽 대선 후보 주로 개냥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적 개념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제일 나당의 주적은 문재인 정권이야. 그렇죠. 문재인 정권을 주적으로 안 삼고 네. 내부의 주적을 삼고 있다니까 꼭 하하. 대한민국 국군이 음. 주적을 갖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업버렸 잖아요. 원래 국군의 주적은 음.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 딱 명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국방 주요 문세 음. 이 명시돼 있어요. 예? 국방 기본 정책서를 비롯해서 장병 그 정신전력 교범. 예. 이것 가지고 또 교육을 시키거든요. 정신적 육을 거기서 싹다 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군 현 주소가 주적이 없는 군대가 어떻 망가지는가? 현그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 국군에 그게 뭐 경계가 뚫리고 말이죠. 내부에서 살이 멀다고. 뭐 성추행 성주행 사건, 뭐 자살사건 뭐. 자살 어. 말이죠. 어허. 이게 그 점을 좀씩 막 터지잖아요. 그렇게 지금 속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고 현재까지 말이죠. 예. 7분을 공식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냥 사고 장관이야이 정도면 음. 그냥 지휘가막비 됐다고 보시면 돼. 아. 자, 그런데 국군이 그런 식으로 망가지는데 음. 대한민국 제1야당이 예. 당대표부터 주적이 없어. 허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부 나는 이건 내폭이라고 해요. 내폭. 내폭. 인플로전. 인플로전. 내부에서부터 폭발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내폭 상황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붕괴. 붕괴. 응. 음. 그 상황을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어, 망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자기 모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게 누구 때문에이 촉발시킨 사람이 당대표야. 이야 이게 웃기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아. 대한민국 대통령이. 응. 음. 최고 통수꾼자이자 <웃음> 국가 원수인 대통령 문재인으로 인해서 나라가 4년 동안 완전 절단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적부터 주적부터없었는데이 나라가 응. 제대로 운전할 수 있게 되겠어요. 아자제1 야당이 어허. 대한민국이 무너지듯이 응. 대통령 잘못 만나 가지고 응. 당 대표 잘못 할게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 공가을 집안에 버렸어요. 이야 이게 이게 심각합니다. 어. 그러면 내가 지금 국민의힘에 국민의 권리당원으로서, 대선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예, 예. 아직까지, 저, 경선 후보로 정식 등록 안 했어요. 그렇지. 이야, 이게 완전 사기 같다, 이거야. 어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판이, 예. 완전히 사기 경선같이 날 보이는 거야. 어허. 그럼 그 사기판에, 내마저 정식으로 이름을 올려가지고, 내가 놀아날 수도 있잖아요. 음. 내 신중하게 보고 있다니까, 이 취위를요? 그래서. 아니, 완전히. 불소식이지. 그렇죠. 그런 게 그러니까, 담 이준석의 불소식이 되는 거야. 그렇죠. 유승민을 대통령 후보 만들기 위해서, 이준석이의, 그, 피디가 이준석이야. 어? 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아저씨. 아,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저도 알아요. 아. 어? 음. 아는데, 어떤 사람이야? 그 분으로 인해가지고, 현재까지 탄핵시, 시작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나라가, 야당이 개멸되고 개멸 개밀 수준으로 왔잖아요. 음, 음. 그래서 나라 엉망지북돼버렸는데 그 사람을 자기 대통령 시키겠다. 허허. 그거 아십니까? 네. 아, 내가 좀따 얘기할게요. 네네네. 네. 저 개우정란 때 수양대군이 음. 자기 조카를 갖다가 유배를 시켰잖아요. 인으로 음. 그래서 자기 금부도사 왕방진을 시켜서사역을 내려보냈어. 그렇지. 하. 차마 금부도사가 그걸 집평을 못해서 망들이는데. 음. 평소에 그저 단종을 예. 치중들던 공생이다 공생, 음흠. 예? 음흠. 공생이 자체했다는거 아니야? 내가 죽이겠다고 하... 끔찍한 거예요. 하... 그래 가지고 하살에다가 하살 화살 시 있잖아요. 어? 거기다 줄을 연결해가지고 음흠. 단종의 목에다가 줄을 목에 걸고, 그렇죠? 뒷문에서 잡아당겨 교살했다는 거 교살. 하... 그 공생이 그랬단 말이야. 공생. 난종을 평소에 모시던, 지중들던 사람이. 그렇지. 이게 말이죠. 좀좀 비우 큰데. 예. 현대판 공생들이야. 하. 예. 야. 자기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죽음을 갖다가. 음. 저게 탄핵에 앞장서서 탄핵을 시키고 예? 감옥까지 보내고 음. 4년 5개월이 넘도록 음. 역사상 최장 지금 저 옥살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 모르겠어요. 예? 음. 네? 이상 한 제목을 붙여 가지고 법전에도 없는 네. 그래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덴다한 공생들이. 아. 나는 그래. 비참한 역사가 대풀이 음. 되는 거지. 하. 그러니까 네. 수양대군이 네. 그 단종의 이제 그 작은 아버지. 예. 네? 네. 근데 그 단종을 영월로 유, 결국은 영월까지 유배를 보낸 거지. 그 지금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니까그왜 유배를 보낸냐 이래요. 겁이 나니까. 그렇지. 네? 예. 결국은 겁이 나니까 아, 강화도로 보냈다가 강화대에서 다시. 쭉 어? 해가지고 배를 태워서 또 배를 태워가다 보니까 배를 태워가다 보니까 그 강가에 이제 국민들이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소름 돋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또이 한강 쪽우이 북한강을 가다가 또 배에서 내려가지고 또 걷게 해서 그 네. 결국 영원에 갔는데 네. 이게 계속 눈에 까시니까 사약을 보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 사약을 보냈는데 그 단종을 죽인 건 결국 뭐냐? 단종을 모셨던자가 공생이 했다. 공생이 단종을 죽인 거지.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하... 잔인하고. 음. 근데 문제는 그 단종을 교사한 공생 같은 사람들이 그렇지. 지금 현재 정치판에 음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또 이유... 그런 사람을 음.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응. 자기가 당대표가 겠다 되겠다. 되겠다. 당대표하고 지금 헛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허.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거를 아무도 잘 손을 안 대. 응.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공작에 대해서 한번 규명을 하겠다는 후보도 없고. 그렇지. 특검하겠다고 고아 저걸 음. 제가 주장한 거예요. 글마 어, 선언문에 음. 14항에다가 그걸 명시를 해버렸잖아요. 네네 내가 대통령 되면 저저 저 탄핵 공작에 대해서는 규명하겠다. 음. 아하. 왜 못하냐 이거야. 음. 아 속이 아주 시원하다 지금. 음. 그것보다 바로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 우리 심 대동님이 하시는 말씀이 음. 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어, 이, 이, 이. 아, 안 이, 이, 이, 이. 야, 참. 얼마나 비겁합니까? 어. 얼마나 비겁하냐, 이게. 야. 이야. 이런, 이런 음. 이야기를 해야지.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뭐, 윤석열이. 예. 네. 안 하잖아요. 안 하지. 최재형이. 안 하잖아요. 아니, 탄핵은 뭐, 헌법재판소 결정은 뭐. 존중한다. 존중한다는 거 아니야. 어? 개뿔 같은 소리죠. <웃음> 그러니까 <안> 그. <웃음> 아니, 그럼 뭐. 경제적 공동체라든가 무시적충다 아. 이런 거이 그게 법 법이 종합이 제대로 적용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음. 그 정도 용기도 없이 뭐 대통령을 해요? 그래야, 그래야 저저 대통령이 어. 된들 그렇지. 어떻게 나라 이거 제대로 바로 잡아 쉬우느냐고 완전히 망가질대로 망가지는데. 뭐가 바뀌냐 이거야? 뭐가 음. 바뀌냐 이거야? 음. 바뀔 게 없는 거지. 어? 자파에서막 들고 일어나면 어막어 이명박 대통령처럼 말해야. 응? 음? 그렇게 나약하게 군부 가듯이 할 텐데. 그냥 무너진 거 아니야. 택도 없는 소리. 진짜. 아. 택도 없는 소리. 완전히 행랭적으로 지금 바꿔야 된다니까. 아. 그러니까 심동보 대통령이 되면 예. 네. 그냥 나라를 완전히 갈아엎을 자신이 있다 이거지. 아, 저는 제 목숨 걸었어요. 음. 저는 대통령임기 중에 예. 설사 불행한 최후를 맞더라도 아하. 나라부터 바로 세우는 목숨걸고 한다는 게목숨걸고잖아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 총을 맞아 죽더라도? 그렇죠. 목숨걸고 하겠다는 거야. 이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는 거야. 세우겠지. 나라 바로 세우겠다는 거야. 나를. 음. 와... 그리고 반국가 세력. 어. 그 국가에 너무 해악 입힌 게 많잖아요. 으흠. 그리고 자자 손손 대대로 그걸 울고 먹어. 어. 어. 세월호부터 뭐이 많잖아요. 하, 그렇지. 그거 어. 완전히 척해 버리겠다는 거지. 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음. 뭐, 그, 공약에 다 명시했는데, 아하? 공짜 건성! 음. 공짜의 심리는요, 공산주의의 공짜로 먹고 사는 주의가 공산주의거든. 음. 그렇게 그러니까 공짜 건성에 영합해서 음. 퍼플리즘으로, 나라, 그, 국민 세금으로 음. 막 퍼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건성. 근성. 공짜 건성하고, 음. 그 다음에 노동격. 음. 뭐, 민노총, 정교, 뭐, 노동, 폐학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셔 가지고 딱 책살에 저저 저, 없애 버리는 거죠. 그거 없이 나라 한 걸음도 전진 못 합니다. 그렇지. 딱 발로고 잡고 있잖아요. 자기들 음. 이익을 위해서. 음. 나쁜 사람들이지. 자기들 직 저, 직장 지키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 취직도 못 하게 좀 막고 있는 거죠. 걔네. 정리 실은 문제가 음.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 그럼 왜 국가 지도자가 음. 그걸 거좀못 본체 하느냐고. 여기 보니까 바, 와, 박정희 전두환 이후 최고의 대통령 자격을 보네요. 야. 예? <웃음> 니까나는이 그러니까 기생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면은 예. 우리가 문민문민 문민 하는데 예예 예, 예. 물론 이제 군사 구대타의 정당성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인정하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예 예,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 예. 대한민국은 군대가 만들어 놓은 나라가야. 예. 응? 예. 근데 군인의 권리가 없었으면. 예, 예.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없었던 거지. 없죠? 잠깐만. 우리 제동님, 안테나님이 슈퍼챗을 쏘셔줬네. 제동님, 응원합니다. 아, 이야, 이야, 이야. 아, 그리고 지금 좀. 인기 좋으신데. 박진희 대통령 말씀 이렇게 댓글 많이 음, 보이네요. 음. 제가 출마 선언에. 네? 명시한 게. 쭉서문으로 <웃음> 개인상을 진단하고,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공약 16개를 제시를 했는데, 음. 공약인데 내용은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정말 쭉 제가 첫째, 둘째를 읽었어요. 예. 읽기 전에 제가 전제로 내신 게 제가 음흥. 제2의 박진희 대통령이 되어 어허. 우선 해가지고 첫째 공약, 음. 국가정해성회복및국민자부심 복원 이렇게 음. 내신 이런 식으쭉 그...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어, 출마 선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음흥. 아, 박정희 대통령 너무 닮았다는 거야. 어, 아, 그... 목소리도 뭐 담고 말이야. 어, 진짜 그 생긴 것도 뭐 닮았다, 닮았다. 아, 화면을 보니까 진짜 <웃음> 박정희 대통령 같네 <웃음> 그래서, 아, 제가 뭐 존경하는 분이니까 다, 어, 닮아 보인다 하니까. 네. 그 제가 뭐, 오히려 기분이 좋죠. 아하. 그리고 저는,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근대화 정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승만 금국 대통령의 금국 정신. 그렇죠. 이거 완전히 구현하겠다 그랬어요. 예. 왜냐면 그 이야기 또 하는 사람이 또 아무도 없어. 아, 사람들이 그 대통령 되겠다면서 그렇게 면망, 망닥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 그두분 덕분에. 예, 예. 대한민국 현재 세계 10위권에 근사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네네. 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고마움을 모르면 안 되죠. 아, 지동님. 응원합니다. 미랄님께서. 예,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음. 출발해야 돼요. 나라가 아, 다시. 예. 거기서부터. 출발을. 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그. 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웃음>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한 2, 30불 정도밖에 야, 안 됐어요. 그죠 그렇죠? 예, 예. 뭐, 아프리카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 예. 어? 그리고 문맹률이 98%. 어? 그렇죠. 문맹률이 지금 아프간보다 더 나빴죠. 더 나쁜 나라. <웃음> 그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예. 그 당시의 그 제헌 헌법을 보면 예, 예. 이건 정말 대단한 헌법이잖아요. 예. 그 헌법 지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가? 어. 기가 막혀. 나는 대한민국 건국을 하면서 어떻게 헌법을 그렇죠. 야, 정말 그 제헌 헌법을 보면 아이고 대성산 사나이님, 감사드립니다. 그 헌법을 보면은, 예, 예, 예. 98%가 문맹이야 그를 몰라. 그래. 뭐, 한자는 관, 뭐, 한, 그, 언문도 모르는. 예, 예, 예. 그런 국민에다가 한, 국민소득이 한 20불 정도밖에 안 되는. 예, 예, 예. 그런 국민을 갖고, 예. 세계 완전히 미국 수준. 그러니까요. 미국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어? 정말 그거 보면 은 뭐. 전율이 느껴져요 저는. 전율이 느껴지지 예. 정말. 그저 우리 제헌헌법 보면요. 그렇지. 이야 정말 우리나라 진짜 하느님이 보관사 그러니까 그 제헌헌법 같은 걸 예. 읽어보신 분이 때문에 그런 국가관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그 제헌헌법을 읽어본 사람과 안 읽어본 사람은 예.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가. 그때 대한민국이 탄생한 건야 이건 기적이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미국 국방대 1999년 2000년에 다녔잖아요. 어. 국방대에 뭐 그게 교재가 많이 있는데 음. 요만한 책이 있어요. 예. 어, 수첩처럼. 음, 음. 그때 보니까 책을 하나 주더라고. 어? 미국 헌법이야. Constitution. 아. 아, 얇아. 그걸 전부 학생 장교들 다 주는 거야. 헌법. 미국 헌법을, 헌법, 헌법. 헌법을 공부하게 하는구만. 근데, 그거 읽어보면요. 예. 우리 제헌헌법처럼 거의 그 맥락이 굉장히 통해요. 크, 근본 그 인권이라든가, 음. 그,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음. 거 있잖아요. 그렇지. 자유. 이런 게 개념이 너무 담아있어. 음. 야 대한민국이 그렇게 쉬운 나라야. 그렇지. 예. 이게 미국의 버금가는 나라라니까. 그러요 <웃음> 예, 예, 그때 미국의 버금가는 헌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재, 기재. 야 이게 벌써 이... 유지로 박사가 헌법을 기초했다가 예. 벌써 이 수준이 대단하거든 우리 대한민국 지금 윤카세 TV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준이라는 게 그럼 윤카세 시청자분들이 특히 음. 수준이 높은 것같아 그렇죠 <웃음> 자 그런데 네. 저 이준석을 그러면 어, 어떻게 그냥 없는 것처럼 달래고 가야 돼요 저 완전히 지금 이제 이런 거지 예컨대 한 가문에 마치 지금 종손 같은 게 있는 거야. 근데 이 종손이 완전히 술 먹고 갱판 치고 어 위아래 몰라보고 온갖 종손 그텃세 어, 이거 다 부리는데. 네. 어, 지금 봐요 오늘 저 원희룡이가 얘기 보면은 곧그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딱 떼가지고 이건 나는 그렇게 무슨 윤석열을 정리하겠다는 말을 안한 거다 뭐 이러고 나왔잖아. 네. 저자를 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음. 이제 결단을 하고요, 음. 할 때는, 그, 많이 그냥 검토를 하고, 고뇌를 하지만은, 딱,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이거는 과감한 결단이 해야 돼요. 바로 저거, 저 이준석 체제는요, 완전 청산해야 돼. <웃음> 그렇지 않고는요, 그렇지. 국민의힘이 절대 정권을 재창출할 수가 없어요. 정권 교체는 할수 없다니까? 음흠. 제 체제는 불가능해, 불가능 왜? 아까 뭐, 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적이를, 그, 모르고 있잖아, 주적. 응. 주적은 문재인 정권이야. 그런데 응. 주적을 갖다가 문재인 정권을, 저, 저, 저, 싸우지 않고. 그렇지. 그거 하겠다는 거야. 내부에다 주적을 설정해서. 응. 뭐, 잘 나가는, 저, 지지율 높은. 규격 대선 주자. 응. 그게 아니 하나. 주적는 응. 그렇지. 내부는 갱선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응. 한 사람을 내쉬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럼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온나에게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아 그게 무슨 당 대표냐고. 예. 어, 어, 어.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유력 대선 주자는 아니잖아요. 현재. 조금 오지 아니 이거 대선주자가 되셔야지 이제. 네, 되는데. 음. 저는 용납할 수 없죠. 아. 어. 제가 저 대선 주자로 나중에 이제 갱생 나가면 절대 용납할 수없어 다 바로 가르시고 그런 거 어느 누가 나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아, 유승 저이 이준석 대표가 예. 뭐 탄핵이라든가 음. 뭐또 부정선거 문제 이런 거 굉장히 그저 불편해 할 거다. 예. 예. 가능한 그런 게 그런 안 하는 게. 아하. 뭐, 뭐뭐 나한테 조언이라면 아 고맙다고네요. 창조를 <웃음> <다, 참고를 웃음> 하겠다는데 어. 반대로 가만히 앉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그렇지. 그거를 저 용납하면서 내가 뭐 무슨 내가 정책을 펼수 있으세요? 그렇지. 어? 그걸 깨부수야지깨부수야지 내가 정책을 이렇게 내 쉬운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 네. 당대표부터가. 응. 그러면 완전냥파고 그저저저.. 타고 넘어야죠 제가. 아아그 정도 제가 의지도 없으면 대통되겠다 령 하면 안 되죠. 응 그보다 훨씬 많은 장애가 생기고 응 어, 국가 통치하는데 뭐.. 얼마나 그 변수가 많습니까? 예. 자기물이 그래 어떻게 내가 다 극복하냐고. 음. 당 대표 하나를 정리를 못하면서. 네. 아예도 안 되는 말이죠. 자 여러분. 다만 최순실 대표 그 때문에 엄청 상당히 부담스럽고 기장하고 있을 겁니다. 아. 지금 <웃음> 한번 지고 뭐 나중 장난아니네 그거 음. 윤석열보다 더저 웃기는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윤석열이나 뭐 기존 후보하고 저 비교하면 안 되죠. 아. 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아, 완전히. 법조인하고 제가, 저, 국가안보 전문가하고, 음. 차원이 틀리죠. 아. 저는 목숨 걸고 전투도 해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음. 실제? 실제로? 예, 예. 여러분, 그, 우리 좀, 신동보 제독님이 어, 이준석을, 어, 내려앉혀야 다 그렇지. 어, 쫓아내야 한다. 예. 예. 이거 아니에요? 예, 예. 지금 당대표 그 자리를 뺏어야 된다. 예. 그게 거기에 찬성하시면 1번을 누르시고 <웃음> 에, 자리를 뺏을 수는 없다고 라 생각하시면 2번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심재동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1번 틀리다 그러면 2번 한번 여론조 한번 해봅시다. 아 이게 뭡니까? 너무... 네. 아 1번. 아, 아 1번. 당... 아니 당연히 1번. 1번. 저1번 아, 와. 맞다 1번. 아니다, 2번. 예, 예. 하나, 2번은 하나도 없네. 아. 맞아요. 이, 이, 자, 이준석을 무너뜨려야 된다가 옳다 그러면 1번, 아니다, 2번. 하, 이야. 2번은 하나도 없어. 어. 어떤 분이 1번을 막몇 뭐 개씩 하시네. 어허, 엄청나네. 100% 1번이네. 어. 야, 그러시구나. 아. 이게 혹시 너무 우파라서 그러지 않을까? 아니 이거는 좌우가 관계없고요. 어그 그분의 결국 인기는 문제예요. 예예 예. 아니 나이도 젊은 사람이 아, 지금 내가 시대 정신 있지 않습니까? 어 역대 저, 저 이분 대선에 저초 저, 초반부터 주로 행성된 게 시대 정신 그리고 공정이라고 그래. 공정 어허. 정의 으흠. 또 상식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당대표가 음. 시대정신을 구현해야 되잖아요. 아.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음. 문재인 정권을 조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대표부터가 음.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사람이에요. 야 이거 완전히 압도적1 일본이구나. 아. 아니 그그러면 당대표부터가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야, 공정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야. 아하. 자기가 현재까지 발언하고 쭉 보세요. 아. 아, 나는.. 어? 윤, 윤석열이가 대통령되면 죽을 떠나겠다? 그렇지. 유승민을 대통령시키기 위해서 당대표 나간다? 나간다. 뭐 그런 거 절대 공정한 게 없잖아요. <웃음> 공정을 정면으로, 저, 이거 그, 정면으로 맞선 사람이야. 네네.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시대정신을 구해내서 <웃음> 네? 문재인 정권이 대행시킨 시대정신을 다시 구현하느냐, 이거야. 예, 예,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의 음. 최신 자체가 신의 정신하고 반대란 말이야. 그렇죠. 아. <웃음> 말이 안 되죠, 그거 하. 아.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웃기는 게, 이 정도 되면요. 진작 사표 던지고 나가야 돼. 아. 아직까지 있는 것 자체가 그걸 먹었어. 아. 아니, 사람이 양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답지 않잖아요. 비겁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이 딱 나왔을 때. 예. 그때, 나는 그만두겠다고 나왔어.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는 전부 변명이야. 응. 음. 그 거짓말이야. 그렇죠 녹취록을 녹취를 한 적이 없다. 녹취를 아르기는 몰라. 그렇지. 자동으로 녹음된다면서요. 음. 한 적이 없다. 응. 음. 그럼 기자들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전부 한 적까지 그래도 한 거. 그러더니 또 원희룡하고 얘기한 거. 원희룡하고 거짓말. 또 이거 풀어가지고 내, 내놓고. 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젊은, 어, 젊은 정신을 상처를 하는 사람이야. 응. 음. 자기가 제일 기초로 된게 젊은이 아니야. 젊은 아하. 정신. 근데 젊은 정신은 아니고, 완전히, 내가 보니, 80대, 썩어 문드러진 정치꾼 냄새가 나는 거야. <놀람> 야 그거 보면요. 아니, 젊은 사람이 저렇게 정신이 문드러질 수 있나? <놀람> 저렇게, 거짓말을, 표정 하나 안 바꾸고 할수 있나? <놀람> 저렇게 비겁하게 치신할 수 있나? 저는 그거 보면요. 와, 이게 대한민국 진짜 큰일 났구나. <놀람> 이거 진짜 내가 대통령 안 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놀람> 완전히 그냥 뜯어 고쳐야 되겠구나. 어허. 아, 그 시간이 드는 거예요. 내일부터 말해요. 예. 우리 심재동님 한 30분씩만 하루에,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예. 이준석 물러가라. 일인 시야. 이인 시야. 예? 그다 국민의힘 대통령 <웃음> 후보, 어? 대통령 경선 후보, 심동보 그래가지고, 해군 제독, 그래가지고, 이준석 물러나야 정권교체 이룰 수 있다. 있다. 어? 제가 이제 국민이.. 하루에 3 0분씩마 하세요. 경선 응? 후보 등록을 하면 당사 가 가지고 이준석 대표도 만나고 갈 텐데 예. 아직까지 대표하고 있으면 어, 당신 아직까지 대표하고 있습니까? 어. 아직 아직 안 물러나세요? 아난 어, 물러난 줄 알고 경성 등록했는데 이랄 거예요. 아. 농담으로. <웃음> 깔끔하게 만들겠다 깔끔하게. 그리고 내일을 보는 순간은막 안절부절 못하게 해 음. 만들 거예요. 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음. 그런 비급한 사람은 어떻게 당대표로 해가지고 증거를 재창소할수 있겠어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심재동님이 이제 8위에 드는 것은 어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 어 이제 경선 후보 8위 예. 그 다음에 4위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최종 조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회까지 들어가고요. 예. 그런데, 예. 지금 뭐냐면, 어, 긋한 이야기는 뭐냐면, 윤석열 최재형. 내가 윤석열 최재형보다 더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낫죠. 그분들한테 질문하면, 하면 답을 못할 거예요. 음. 지금, 이제, 아프간, 이번에 사태 있잖아요. 예. 어? 음. 군 출소하고 평화 입증 받자마자, 응. 음. 4개월도 안 돼, 무늬저 뿌린다니.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집잖아요. 국가안보전략이 대통령 할거 전부라고 그러잖아요. 음. 국가 얘기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국가 얘기다. 음. 국가안보전략이, 그런, 그런 말씀 드렸죠. 네네. 그런 네 가지 기둥이 끊이야기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음. 딱 성명 발표했잖아요. 음. 앞으로 미국은 국가 얘기 없는데 개입하지 않겠다. 음. 국가 얘기야. 그렇지. 그게, 미국 대통령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국가 이익 구현이에요. 음. 국가 이걸 구현하는 전략이 국가 안보 전략이라고. 그런데 예. 최정이나 최정씨나 최재형 뭐 윤석열 유럽 대사무부들한테 예. 당신 국가 안보 전략이 지향하는 목표가 뭡니까? 이 아. 답변 하겠어요? 예. 못하지. 예. 야, 그런 개념이 없고 그런 개념이 없고 예. 그런 식견이 없어요. 이분들은 예. 법은 잘 아네, 법은. 예? 야그법잘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분 법을 잘 모르고도 잘 살아가. <웃음> 이런 법이 어디 있나? 네.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법정신이래. 그렇지, 그렇지. 그럼 우리 상식, 그냥 해가지고, 그 사람, 아무런. 구애 없이 살아가거든. 음흠. 그걸 법정우가 그많말 그래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은요 국가에 이걸 극대해서 국민들 행복을 보장해 줄수 있는 음흠. 안전하게 네. 이런 대통령이 필요하단 말이야. 음흠. 그럼 대국을 충분히 했고 그런 공부를 충분히 했단 말이야 예. 이론적으로 예. 또 실무적으로. 그럼 평생 그걸 주 하도록 살아온 사람이에요. 예예. 그럼 딱 나오지. 그러니까 이, 이 그분들이 나하고 경쟁이 될 수가 없죠. 네. 될 수가 없. 아 버퍼가 잠깐 나섰나 봐요 지금 아 버퍼 아하 네네 잘 됩니다 예예 예. 잘 되죠 여러분 잘 되고 있죠 어 간헐적 버퍼가 네네네 자 그런데 네. 자이 결국은 뭐냐면 여기 지금 내 예,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이 네. 질문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예네 네? 질문이 어쨌든 간에 여기서 누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내가 신배동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과연 경선에 에,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예, 예, 예. 진짜 등록을 할 거냐? 응? 네? 해죠 네. 네. 예. 당연히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당연히. 예. 네? 네. 예. 당연히. 지금 여기 보면은, 뭔가 지금 배알이 지금 틀려가지고, 우리 심 대동님 말씀은 다 맞는 이야기인데, 네. 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네. 시비를 거는 건데, 어 네. <웃음>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으로 입당하세요. 국민혁명당으로 <웃음> 흉민, 해 주십시오. 국민혁명당 <웃음> 해 주십시오. <웃음> 에, 이거. 자, 어쨌든 간에. 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면은 되면은 국민의힘 그그당 우리 공화당 예. 자유민주당 뭐 예.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면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이게 완전 야저 여당 이중대 같이 돼가지고 예. 이게 너무 기회 조직이다 그리고 중당한치 주장을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정당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걸다 한적 아울러야 돼. 아, 그렇고 그런 구상까지도 예. 어, 갖고 계시는구나. 예, 예. 아마 제가 아하. 제가 후보로 선정이 되면요. 그 자유민주당이라든가 국민행명당, 우리공화당 뭐 예. 이런 정당 있잖아요. 예. 다 지지할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이 평소 주장한 걸 내가 다, 다 주장했거든. 음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장 안한걸 그분들이 다 주장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내가 다다 다 그저 예, 공약에 포함돼 있잖아요. 음. 부정선거 문제. 예. 박근혜 대통령 석방, 명예회복, 음. 탄핵, 공작, 규명, 뭐 이런 거다 음. 쓰려 있잖아요. 있잖아. 그리고 자유통일, 자유통일까지 내가 다쓰어가 있잖아요. 음. 그, 이번에 8월 15일 날 광복절 3년.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석방. 예. 이걸 상당히 우리가 참 그야말로 손꼽아 기대했었잖아요. 이게 안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 그 며칠 전에 네? 청계천 광장에서 연설 요청을 받 하면서 그 이야기 됐어요. 8월 15일까지 석방해라.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가 엄중하게 지금 요구한다. 음흠. 만일에 안 하면은 내가 대통령대가 당신 사형시키 버리겠다. 여적죄여적죄 음. 혐의로 지금 경찰에 수사 받고 있거든요. 어허. 고발이 됐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여적죄는저그행불이 음. 사형밖에 없어요. 그, 딱, 그, 저, 제만. 음. 게 소위 적국과 합시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제거든. 그거는 사형밖에 없어요. 그 어. 근데, 여적죄해면 경찰 수사 중에 있는데. 예. 그게 사실로, 그 이제, 나중에 결국 결론을 내야 될거 아닙니까? 음흠. 무혐의로 처분할 수도 있고. 네. 어, 이거는 혐의가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음흠. 혐의가 있다고, 저, 유자가 나버리면 그냥 사형이에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뭐 집행해버려야 되잖아요. 음흠. 사행이 요즘 그사문화돼 있잖아요. 사행,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사행 예? 사형 집행을 잘안 한대요. 매년 이제 음. 그럼고 뭐 제가 대통령 바로 사형 집행했거든요. 자그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음. 이 이제 이번에 스파이로 광복절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사형을 안 했어. 네. 예. 그러면 이제 저 제가 대통령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저는 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 당한 그러니까 만큼, 당한 예? 만큼, 되돌려준다는 거. 아, 그럼요. 이미 시기를 놓쳤는데, 음흠. 저, 크리스마스, 음흠. 크리스마스 때 사, 사면 하루를 제가 요구합니다. 음. 마지막 한번더 기회를 줍니다. 음. 크리스마스. 자, 신제금님 말이에요. 해넘아야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어, 지금 이 방송에서 보면은, 어, 어쨌거나 어 시비를 걸려고 댓글을 뭐 올리고 안 올리고는 그건 그 사람들의 자유인데 음. 심재동 님이 여기서 확실하게 해야 될게 뭐냐면 일단 그 일단이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에 끝까지 완주한다. 국가 재발이네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할 자신이 없으면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버리자고. 아, 그러죠 그렇죠. <웃음> 네? <웃음> 그런데 제가요. 예. 제가 빼진 놈입니다. 그, 경상도 말로. 아, 빼진? 빼지다, 빼. 빼지다고 그래요, 빼지다. 뼈지다. 빼지다. 빼지다. 빼 사무실력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지 않는. 아, 뼈지다. 네, 그런 근성이 있어요, 제가. 응. 음. 네. 41년 전에 간첩성 객심한 것도. 음. 다 포기했다니까요. 4시간 동안 아니 음. 3시간 동안 관찰서를못 찾아가지고 그저 혼자 포기를 안 했어요. 또, 또 운도 좋았겠지만은 음. 그 하도 결국 관찰서 찾아내가지고 객기시켜버렸잖아요저 혼자 포기를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코 포기안한다 것이다. 것이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음. 지금보다 더 가능성이 없어. 음. 왜? 수십 측의 음. 군함이 예. 동원돼가지고 3시간 동안 찾을 가능성이 못 찾아서. 예.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최고 지휘부부터, 음흠. 현장까지 다 포기해가지고 전투배치를 해제했단 말이에요. 예, 그건 가능성은 이제 찾을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음. 그걸 저 혼자 포기를 안 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객침시키잖아요. 그리고 지금 4강에 올라와고 최종 후보가 될 음. 가능성보다는 훨씬 낮은 거예요. 음. 40년 전에. 26살 때, 돼이때 간첩선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객집시킨 거는요, 음. 지금 재선의 판에 제가 뛰어들어가지고, 음. 현재 지금 오류무중이잖아요. 예? 간첩 찾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음. 예측하기가. 음. 하지만 저는 대통령이 된다는 거야. 음. 제 20대 신동부 네. 대통령이 탄생한다는거 음. 음. 저는 그때 그 간첩선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이한 거야. 나는 딱 그때 느낌이 예. 이거 내한테 간첩선이 객심된다. 음. 언론 인터뷰하면 뭐 할까? 언론 인터뷰까지 다볼수있었다니까 그게 그게 현실이 되더라고 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참 나의 그 어떤 국가관이나 역사관이나 애국심에 비춰볼 때 예. 예. 지금 13명의 이제 대선 후보가 나왔잖아요. 예, 예, 국민의힘에. 예, 예.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예. 응? 예. 영어로 말하면 컴프리엔시브한. 예, 예. 그 자격을 갖췄다, 난 봐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웃음> 예. 근데 뭐냐면 지금, 어, 어떻게 인지도 하고, 어떻게 지지율을 높이느냐. 네. 이게 관건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려면은, 어... 언론이라는 게 말이에요. 네. 개가 사람을 물으면 기사를 안 써요. 네. 사람이 개를 물어야 되는 거야. 네. 네? <웃음> 사람이 개를 물은 거야. 네. 그럼 또 기사가 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지금 네. 원희룡이가 이준석을 물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음... 응? 완전히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완전 내가 볼때 그... 이준, 저 이준석을 조지면 네. 이준석이가 지금, 지금까지는 성역이었거든. 네. 근데 이준석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음. 원희룡이가 나와가지고 윤석열이냐, 이준석이냐라는 이제 그 선택 앞에서는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를 질했지만 네. 이준석이가 탄핵은 정당했다고 말하는 이준석보다는 윤석열이가 그래도 나는 편들고 싶다. 음. 라는 게 지금 이제 민심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원희룡이가 딱 파악한 거지. 그래서 윤석열 대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 진영이 두 군데로 나눠졌군요. 나눠지고 있어. 윤석열 쪽하고. 예. 네. 유승민 쪽하고 서있어. 그렇지. 그 계열 이 양쪽.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 이막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겠다 아유 그냥 녹취로까지 넣어버렸으니까 그,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원희룡이가 이제 기다려서 해가지고 음. 이준석한테 공격을 하니까 음. 딱하십니다라는 게 뭐냐면 음. 이게 불리한 게임이라고 본 거거든 지금 음. 이준석이가 <웃음> 아 이건 이 게임은 불리하다. 어? <웃음> 그게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예. 불리하다고 봤는데 딱 하태경이가 딱 나와가지고 원희룡이를 조지잖아. 그그고고또 그렇지 이제 그, 그이준수 그, 편을 들어주는 그, 거지. 그러니까 그, 그분들이 아직 그저 사태 상황 파악을 네. 진작로못한 거예요. 내 편을 들어야지. 그렇지. 신동부가 뜨고 있는데 아하. 전통 보수층에서 지금 아주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아주 주류 언론에서는 왜 굉장히 제가 주장이 주류 언론에서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아하. 아 견해 공백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불편한 이야기. 그러면뭐 조중동 이런 데서 그좋아 하겠습니까? 음. 그거기 막 동전에. 굉장히 나 부담스러운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그, 이 바닥 어. 보수 전통 보수층은 들고 있는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그 그래. 사람들은 모르는. 그게 거야. 이제 심재도의 장점이지. 예, 예, 예. 그게. 저는 전공법으로 나가요. 아, 이게 지금 조중동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진실이 <웃음> 바로 그뭐 탄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정면적으로 지금 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 그걸 바로 뭐 잡고 남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음. 말도 안 되잖아요, 대통령. 그, 그, 탄핵 정도의 제도 안 되는 걸, 대를 엮어가지고. 네. 지금 감옥에 지금, 어? 4년, 5개월 넘게 가둬 두고 네. 있다는 이 자체가요. 응. 지이죠 지학. 그리고 그, 아까, 저, 저, 저에 말씀드렸듯이, 500년 전에. 음. 단종을 교산한 그, 공생의. 네. 후회들이. 그 정치판을 휩쓸고 있단 말이야. 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음.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주군을 음. 배신하고, 음. 국가에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 말도 안 되지, 말이야. 그걸 내가 정리하겠다는 거야. 근데, 정리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꼭 웃기는 거잖아. 음. 얼마나 비겁해. 음. 정치를 그렇게, 뭐 그냥 평생 할 거라고, 목숨 걸고, 잘못된 바로 잡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 참. 내일 아침, 내일부터, 어, 하루에 한 시간씩. 네. 이준석 출근할 때, 에? 그 어, 피켓 시 하시라니까 1인시 그래. 예. 어. 네. 예,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네. 어, 그런데 언론에 나와야 될거 아니냐, 예? 근데 언론에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딱 이제 이제 우리가 꼭 해야지. 음. 언론에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해야지 저를 그렇게 자꾸 그걸 하면요 나중에 예. 후회합니다. 음, 음.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아. 나중에 나한테 막또 그럴 거예요. 근데 근데 결국 후회할 짓을 지금 음. 안 하는 게 좋죠. 음. 저는 자신 있어요. 언론 이게 지금 윤카세의 우리 음. 심재독님이 두번 나오니까 예. 중앙일보에서 우리 심재독 이름을 쓰잖아. 아 오늘 아직 아 박진, 심뭐 어? 동본 예. 쓰잖아요. 두 번째 나왔다고 어, 이제 오늘 나오면 이제 거의 다쓸거라고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폭발적으로 희발유를 뿌려야지. 네. 어? 예. 희발유를 예. 뿌리는 거야. 예, 예. 그래가지고 파리에 들어가. 파리, 파리 안에. 예, 예. 어? 근데 파리 안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아, 제가 말씀드렸잖않습 자, 봅시다. 아니, 따져보자고. 예. 예. 지금 윤석열 최재형, 윤석열이가 그대로 간다고 하자. 예, 예, 예. 그 다음에 최재영 홍준표, 홍준표 최재영이가이 싸움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4%, 3%, 2%밖에 안 돼. 예, 예. 그 다음에 누구냐? 유승민 예. 이게 2%, 1%밖에 안 돼. 예. 원희룡 0.1%밖에 안 돼. 예. 그러면 다섯 명이 들어간다 하자 이거야. 세 명이 나와세 자리가. 어? 세 자리가. 음. 어? 예. 다섯 명은 지금 뭐냐면 어 윤석열이가 이제 압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최재영,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나머지 네 명이 다 도토리 기대기야 그렇죠 다섯 명 있죠 세 명이 남았죠 세 네. 명이 누가 있을 것 같아 나머지 세 명을 이제 골려야될거 아니야 열세 명 중에 지금 다섯 명을 뺐어요 여덟 네. 명이 남았어 네. 여덟 명이 다, 그만, 그만 해. 신명, 신동보, 박, 박진, 음. 윤희숙이, 음. 장기표. 또 누구야? 누구, 뭐 하태경. 아, 하태경. 아, 이거 오늘만 산다. 네네네. 화끈하게 밀어붙여주세요. 어? 또 누구 있죠? 또 뭐, 뭐, 그, 하여튼. 제가 볼까요? 지금 이름도, 이름도 안, 안 썼는데, 이름이 오늘 들어갔거든. 예. 예, 네?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덟, 그러니까 여덟 명의 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그, 오늘 밝진 이로써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주자는. 아하. 박진. 아 가나다 순으로 돼. 그렇지, 그렇지. 심동보심동보 안상수. 아, 안상수, 이거, 안상수. 원희룡. 원희룡. 유승민. 응. 음. 윤석열. 어 윤희숙. 그렇지. 장기표. 어 장승민. 아, 장성민이 예. 있구나. 예. 그 다음에 최재형. 응. 음. 하태경. 어허. 홍준표. 응. 황교안, 이래 돼있습니다. 황교안. 예. <웃음> 황교안보다는 지금 <웃음> 더나올걸 그런데, 하하하! <웃음> 이혼식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네네. 그 특이한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응. 음. 제가 사진 못 보셨다고 나왔어. 아, 그래? <웃음> 어, 그래요. <웃음> 어디, 어디서 조사했는데? <웃음> 이게, 누가 사진을 보내왔는데. 아. 제가 네 번째로 되어있어요. 아. 어. 이거 보여드릴게요. 예. 1위째. 오, 그렇구나. 최재형. 응. 음. 그 다음에 이제 한교안 응? 윤석열, 응. 그 다음에 쟤예요. 그 다음에 제 다음에 홍준표. 그 밑으로는 전부 0%야. 제가몇퍼센트 6.3%나. 이 여론조사. 아니 그 여론조사는 뭐, 어디? 국민의힘을 아, 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수층으로 조사한, 예, 조사한 대로. 보수층을잡 조사한 대로? 아... 그게 이게 이한번 어디에 한거해한번 해봅시다. 어허. 오호... 이제, 이게, 보수, 정통보수청의 바닥. 응. 바닥 민식. 공식끼리야, 잘안니어났 거기서 막, 제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그 얘기가,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 나온 것 같아요. 음. 그럼 여기 가면, 저는, 저, 저 상황이 들어가버린 거예요. 아. <웃음> 저거대로 하면? 예. 상황이 이미 들어가버렸어요 명백한 다 근거가 있는 여론수사. 아, 그래요? 여기 다 숫자까지. 다 나왔네. 예. 또 기대가 큽니다. 예? 왜냐하면 아. 13명 중에 음. 아무리 12명하고 저하고 음. 완전히 다 달라요. 색깔이 이른바 색깔이. 네. 내용이 완전히 틀려. 정체성이 다르지? 네. 정체성이 틀려. 지 음. 그리고 정체성을 제일 먼저 기치로낸 사람은 내 밖에 없어. 그래서 뭐 그것을 구현하는 게 상징적으로 음. 유승만 대통령 음. 음.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 부상부터는딱 채워가지고, 음. 거기서부터 출발하겠다고 그래버렸잖아. 그래 아. 근데 지금 뭐, 국민의 당사에도 그 사진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없죠. 더불어민주당 보면 당사에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사진이 나오잖아요. 김대중. 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네. 사진이 쫙 걸려있어. 네. 아, 국민의힘는요 사진이 없어요. 음.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 뿌리를 갖다가 잊어먹고, 배엄망닥하게. 네. 어? 그 다음, 주적도, 상실한 채, 집안 싸움하고 있는 거요 이전 토가 하고 있는 거야. <웃음> 예, <통하고> 있는 거야. <웃음> 저게 핸주소야. 제가 저, 저, 저 국민의힘부터 바라 잡지 않으면요. <웃음> 전국 교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웃음> 저는 그게 생각입니다. 예.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제가 이제 정식, 그, 나타나면은, <웃음> 아마 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어느 정도 자기도 뭐, 속이수 뭐, 알거 아니에요. 게임도 안 되죠. 제가 보면. <웃음> 아 <아휴>, 그래. <웃음> 그러니까 이게 젊다고 ]인가? 제가 없신 형이 절대 아니랍니다. 젊은 사람들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 참잘 되는 편이에요. 음. 예. 제가 마음이 상당히 젊어요. 음. 별로 그 나이 차럼그안 나니까 예. 충분히 존중해주고 얘기를 듣고 음. 같이 또 이렇게 호흡하고 같이 어 울리고 즐기고 이런 하는데 이 정도 되면 나이 어려다고 제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 관계없이 예. 기본 가치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기계. 왜 거짓말을 저렇게 반드. 아무렇지 않게 한다, 이거야. 아하. 위선적으로 저는 욕나가안 됩니다, 이거. 그니까 젊은 사람의 정신을, 완전 저분이 막, 저, 저, 그냥 망치고 있는 거예요.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 젊은 사람 제1야당 당대표까지 되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지지를 해줬잖아요. 네네. 기대도 많고, 그렇게 당원도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욕다 먹고 있다 그렇지. 가장 젊은이답지 못한 최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저, 저, 젊은 사람들한테 배신 때린 거죠. 하,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동보 후보께서는, 어, 윤석열 최재형과 나와 이 소위는 비교 우위. 네. 그 비교 우위 중에서 첫 번째가 소위 말하는 정체성이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정책다고 음. 그 이분들은 대전략을 몰라요. 음. 국가 대전략. 국가 대전략. 브랜드 스트래티지 있잖아요. 음. 이거는 정말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음. 대통령이 할그 하나의 그 사고의 틀이에요. 네. 나는 이거 없다고 봐요, 이분들은. 음. 저는 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 자신은. 네. 아프간 사태 이런 거다 그런 속에서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앞으로 대한민국이, 음. 아, 미군이 철수한다든가. 예. 이래가지고 아프간 같은 재판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음. 그럼 그걸 사전에 방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 국가 생존이 걸있다니까 음. 근데 이분들이 개념이, 물론 제가 너무, 저, 폐망하는 건 아니고, 네. 잘 모르는데. 근데 그분들의 현재까지 그사로 역정이, 음. 백그라운드가, 네. 그걸 가지고 유출을 할수 있잖아요. 음. 그런 게 없, 어 보인다는 거지. 저는, 사로운 그 과정이, 네. 그런 걸다체득한 사람이잖아요. 응. 음. 체화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 그거를 가지고, 하도로 산고 고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로 답이 나오죠. 인생 자체가 그렇죠. 어? 지금 이제 아프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걱정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 제2의 아프간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리가 마찬가지. 어 백악관의 안보 보좌관이 어 한국과 유럽은 어, 미군 철 미국이 주둔하는그 문제가 다르다. 예, 예. 철수 안 한다 이게 이단 말이에요. 예, 예, 그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철수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야. 야, 아, 그렇죠. 그그님 그렇죠. 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데. 국위 기할 필요 없는 얘긴데 한국에서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요. 네. 에, 저, 바이든 대통령이, 음. 아프간 사태에 관련해서 특별성명을 발표했잖아요. 예. 그게 내가 딱두 가지가 딱 집히는 거예요. 음. 미국은 앞으로 국가 이익이, 음. 미국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앞으로 개입 안 한다. 음. 그게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니, 자기 나라가. 그렇죠. 자기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울 의지가 없는데, 음. 그게 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느냐. 네. 딱두 가지예요. 음. 그렇잖아요. 예. 자, 대한민국 놓고 보자고. 미국이 딱, 미국 입장에서. 응. 음. 대한민국에 미군의 주둔하고 계속 해입하는게 국가 이익에 음. 부합하느냐? 음. 첫째. 그 부합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맞도록 우리가 해야 되냐? 당연하지. 아. 두 번째. 어. 아. 저 나라를 위해서 저가 국민들이 싸울 의지가 없다. 음. 그러면 이제 미국이 눈에, 어, 지금 대한민국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저 나라를 지킬 그런 의제가 없다. 완전 아프간인 거야. 우리가 그거 가서 말라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미군이 피를 흘리고 싸워야 되느냐? 예, 예. 이두 가지, 어문에 대해가지고, 명확하게 음. 미국 정부에다가 주지 않으면요. 예, 예. 철수할 수 있는데. 가. 그게 바하면은 음, 모든 판단에 딱 기준 두 개다? 예. 근데 국가의 문제는, 아까 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안보전략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대통령이 할 일은 정부야, 그게. 음. 그게, 대한민국이, 안 맞다. <웃음> 대한민국 개입하면 할수록, 미국 국가에게 손해다. 이래 되면요, 떠날 수 있고.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의, 이게, 의지가, 저 나라 저거를 지킬 수 있는 가 아니고, 북한에 놀아나가지고. 그렇지. <웃음> 근데 대통령부터, 소위 간첩으로 의심받을 지경까지 일어가지고 <웃음> 솔직히 대한민국이 저 지난번에 그, 무슨 사건입니까? 중국. 그 그렇죠. 간첩 사건이 있요그러니까 음. 그런 식으로 간첩 천국이 돼가지고, 이게, 저가도 구분 못하고 혼재되어 있다. 예, 예. 이게, 저게 말렸다가는 미국 절단하겠다. 음. 빠져버리는 거야. 그 확신을 주어야 된다니까요. 하. 그리고 대통령이, 음. 다음 대통령이에요. 가장 우선할 게 그거예요. 음. 미국 정부에, 대한민국, 미국 국가에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부합하는 나라다. 그리 대한민국 국민은, 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의지와, 음. 그걸 가지고 있다. 그렇지. 이걸 확신을 줘야 돼. 근데, 그걸 하려면요, 일단,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음. 반 방국가 세력 있잖아요. 예. 네. 이건 완전히, 저, 우리가 싸울 그 의지를 까먹고 있거든. 까먹고 있는 거지. 오히려, 이적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거지. 당연히 척게 돼야지. 척결게 아. 돼서 미국에 보여줘야 돼. 아, 우리가 다, 그 방국가 세력. 그렇지. 음. 다 해가가지고, 정리가 됐다. 우리는, 일치 단결 해가지고, 음. 대한민국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웃음> 그걸 보여줘야 돼. 두 번째, 음.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시, 지금 구위권이잖아요, 구위권. 예, 예, 이 정도 용성한걸 미국 덕분에 해가지고 왔다. 음. 확실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리고 우리, 그때 제가 소개했다시피,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음. 소위 전략적 중심, 예. 뭔 한미동맹이라는 학관글을 가지고 있다. 으흠. 덕분에 또 우리는 현재까지 유승이 됐고, 으흠. 앞으로도 변함없다. 으흠.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한다. G5까지 올린다. 야지금 전부 미국 국가에게 바로 연결되는 거다. 으흠. 딱 해주는 거죠. 확신을 줘.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 이거, 미국 국가 이걸 제일 제외하는 요소가 중국이에요. 아, 그렇지. 미중교. 중국 문제에 우리는 의문과 주춤하게 이렇게 안 한다. 어. 그래서 이거 진짜 거기야 돼요. 커더에, 커더는 4개국이잖아. 아, 그지 펜타로 객성시키고 우리 들어간다. 음. 그게 대북, 어, 대중국 봉쇄망을. 그렇지. 한 군데 딱돌리다 북한. 음. 북한까지 자유해방시켜서, 미국 끈에 편입시킨다. 그래서, 대륙 봉쇄망을 완전히 완성시켜버린다. 아, 명쾌하구만. 네, 대륙 봉쇄망을 완전히 완성시켜서. 그렇지. 중국이. 음. 미국 패권에 절대 도전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마지막 거를 완성시키겠다. 이거 해야 돼. 그걸 내가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런 개념 가지는 후보가 있습니까? 아,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이구나. 네. 역시 아프간, 네. 역시 심재동님은 사과라락 어, 출신이구만. 어. 허 국가 안보. 그러니까 이 아프간 사태를. 음.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그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머리에 머릿속에 머리 지금 충전이 돼 있는 그게 거. 그게 대전략 개념이요 대전략 개념이지. 그게 없으면 지금 미국이 바라는 건 뭐냐? 어. 이제 그러니까 본능적으 제일 중요한 뭐. 제일 네. 최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그렇지. 그 제1 역군이요 음. 국가 대전략 개념이요. 그속에딱이 들어 있어야 음. 돼요. 음. 체제로 돼 있어야 돼. 음. 그리고 음. 모든 이게 이제 현상을 분석할 때그틀 음. 음. 속에서 짜짜짜참모도움 없이 예. 그 염두 판단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음. 헤매는 거야. 음. 5년 동안 헤매다가 나라 말아먹고 갚아버려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가 그렇게 한가안 나라냐고 그걸 깨이지금 나라가 그렇지. 예. 그러려면은 정권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예. 이번에 예. 이번에 저희 저, 저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아 어, 지금 이자들은 뭐냐면 남북 연방제를 통해 가지고 연방제라는 게 서로의 이제 그 구, 국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웃음>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공유하자는 거거든. 그죠? <웃음> 어? 이건 완전히 구름 잡는 이야기거든. 한마디로 공산화가 인 공산화. 어? 그 순진한 정도 가 아니고. 아, 어. 진짜 바보 같은 생각. 아니, 순진하고 바보골 떠나서 사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북한 체제가 북한 체제로 우리 대한민국을 동지라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인 거야. 웃기는 이야기죠, 안맞 아, 아, 아.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면 예. 자유통일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음흠. 만약에 그거는 북한 체제예요. 음흠. 북한 주민이 아니고. 그렇지. 북한 정권이란 말이에요저 네. 북한 체제를 청산하지 않고는요. 음. 국내에 있는 방구가실의 척 길이 안 돼요. 음. 그 뿌리가 거기 있다니까. 자, 북한 체제가 청산되면서. 음. 그게 없어졌다 이거야. 여기 귀생하는 저 방구가실이 어디다. 그 자동 소멸한다 이거야. 음. 그런 식으로 근원을부터 이거 없애야지. 맨날 이게 해가지고 그 근원이 살아있으면 다시 싸, 다시 오잖아요 그렇지. 그걸 안 되네. 전분적으로 대통령이 내가 그부터싹 송대푼 내 아.. 좋은 이야기야. 아.. 진짜 그건 완전히 그거 완전히 안 하면 요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요. 그럼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찬스야. 음. 다음 대통령 5년 경계히 하고 중국이 당연히 개입하겠죠. 그거 안 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우리 공산화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음. 미국하고 는 확실할 거예요. 예. 이거 자유통일 시킨다 이거 음. 북한을 전부 다 자유의 바람을 치고 이어 가지고 북한 주민을 각성시켜 가지고 저항의식을 지치시켜서 예. 김정은 최고 리더시키고 있잖아요. 음. 북한은 전략기인 자체를 와이시키버린다니까? 아. 그럼 최근 천사인데, 음. 당연히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나고 음. 중국이 개입하겠죠? 예? 딱 내가 그러게. 미국하고 딱. 음. 중국이 반드시 개입한다. 음. 베이징을 제가 날려버리겠다. 음. 만일에 압록강에 군호 한발자리 넘어오는 순간에 예? 베이징을 날려버리겠다 할때 음. 미국이 도와줘라. 음. 내일 뒤에 받쳐줘라. 허. 치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 못돌아와요제가 아. 대통령 하는 한, 음. 중국 절대 개의 못하게 만들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지. 완전히 순식간에, 음. 어, 자유통일 시키는 거예요. 음. 자, 그때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 안국가 음. 세력 다 없어지고, 그 다음 청년 실업 문제까지 다 해결돼요. 직감 문제까지 다 해결된다니까. 이게요, 북한이 우리가 복 복습, 음. 흡수, 복습되는 순간에, 예. 대한민국이 완전 지형이 틀리지 버려요. 경제 문제까지. 그러면 저출산 문제, 응. 인구 문제, 응. 청년 실업 문제, 응. 집값 문제 응. 모든 해결되 버린다니까. 그 내가 5년 인기 내에 자유 통일식 못해결됐단 말이야. 그런 그랜드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대통령. 와한 만날 거냐 지금 뭐 TV 돌아가면 나와 가지고 집값을 어떻게 하고 뭐몇 응. 만으로 짓고 말이죠 뭐 이런 응.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는 대통령 할 소리가 아니야. 우리 심 후보님이 지금 세 번째 나오니까. 예, 예, 예. 이제 입이 풀려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 질가가 나오는구만. 아, 그렇죠. 제가 좀. 내공이 나오는거야, 내공이. 의향이 아직까지 좀. 아니, 내공이 나오는거야. 지금 이, 소위 말한 이 제2의 아프간 사태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그랜드 스트레티지가 무엇이냐. 예. 예 어? 예. 이 결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건데.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려는 목표가 뭐냐? 응. 결국 조한미군 철수를, 어, 그렇죠. 막자는 거거든. 예. 예, 예. 음, 한미 동맹이 무너지면은. 예. 제가 대선 후보 중에 아무리는 개념이 없어. 음. 한미 동맹이 왜 중요하냐 뭐는 답을 못해. 음. 제가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즉 음. 전략적 중심이라며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완전히 끝났버려요. 음. 그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북한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게 주한미군 출수 주장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예. 한미동맹만 무너지면 끝니냐 대한민국. 음. 아프간처럼 그냥 순식간에 끝났버려요.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몇달 안에 끝나지 거. 몇달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 음. 지난번, 어. 음. 아니, 더욱이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쪽아프가니스탄의그 소위 말하는 탈레반들은 핵무기구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력도 뭐 정기구하고 비교 안되는 거고 비교 안돼 어 근데 그런 개념이 없다니까 그렇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예. 그런 전략적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음흠. 예 음. 맨날 하는 얘기가 뭐 구름 잡는 소잠수 하고 있는 거야 상식이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막아그 뭐. 이야기야 누가 못합니까 음. 국가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을 잡고 있어야지 음. 예 이. 엄중한 국제 질서 개했서 그리고 제가 거... 저, 저, 어. 저책 제가 거기 예, 예, 예. 말씀드렸는데, 음. 제가 저, 1999년에, 예. 저, 미국 국방대 유학 중에, 음. 그, 초빙 강의로 미, 대한경비대 사령관이 강의라고 제가 질문한 게 있어요. 예. 그때 내가 9.11 테러를 예견했다는 거 아니야. 9.11 음. 테러를 예견한 그, 그 책이 나와요. 아. 내가 질문을, 1999년 11월 2 9일날해안기민대 사령관련 했는데, 예. 2001년 9월 1 1일날테러가 났단 말이야. 그렇지. 내가 그때 한 게, 펜타곤 위로 날아다니는 민항기 예. 지금 위험하다. 아. 네이건 공항에서. 그래서 저거 데뷔책이 있느냐, 모르니까. 무슨 소리냐! 어. 아 감히 비극을 누가 그거 하느냐, 이랬다고. 아. 근데 감히, 한게 감히가 일어나버린 거야. 하하. 아 설마가 그냥, 현실이 돼버는게구일 그러니까 레이간 공항에서 개미민기들이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지금 우리 여기 앞에가 바로 성남공항이잖아요. 예, 예, 예. 그것처럼 지금 비행기가 계속 떠나다니는 거야. 펜타곤 예, 위를. 예, 그러니까. 어? 지금 여기가 펜타곤이야 우리 예, 사무실이 예, 예, 지금. 육카스 예, 예. t v 사무실이. 예, 예. 요 위로 에미란기가 떠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걸 신대동이 보고서 예, 예. 저게 펜타곤을 때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 얘기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비행기... 그게 딱 그냥 실제 펜당곤에민항이 하나 떨어졌어요. 9, 9월 1 0일아 떨어졌지. 그다음에 뉴욕 그 쌍둥이 뮤지션 터 빌딩. 그럼. 거기 또 비행, 비행기 부딪히고. 예. 그게 9 1 1이에요 그래. 서소0 0층이 이... 사망했다니까. 그렇죠. 그래, 그래서 부시가 도망갔잖아요. 그걸 때문에 아프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지. 네. 그리고 네. 아프간이 때문에. 이제 그저께 이제 항복했잖아요. 그 20년 전쟁이. 2 그래서 이제 알카에다 이게 누가 한 거냐? 어? 음. 그 배후세력이 알카에다다. 알카에다가 어디 있느냐? 뭐 봤더니 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반군이다. 그렇지. 그래서 들어가서 쓸어버린 거지. 그렇지. 근데 그게 음. 저도 초기 굉장히 있죠. 예. 아니 그, 변기이상하다좀 불안하다 했는데 그걸 질문했잖아요. 음. 실제 그게 생긴 거야. 아. 그게 이 안에 아, 들어. 아, 들어있구만. 그 책이 편한 음.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한미 동맹이 그만큼 중요한데 지금 이저 김원웅이라는 사가 김원웅 김은... <웃음> 어이 소위 말하는 어, 미군은 해방군 저 뭐야 점령군이고 예, 예, 예. 소련은 해방군이었다 또 여기에 또 이재명이가 또 끼어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미 점령군의 합작품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한미 동맹을 깨겠다는 거거든 예, 예. 응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해, 음련한 현실이에요. 예. 친일, 반미, 음. 그게 반일, 반미 반이반기부 기조잖아. 음. 그 다음에 친중, 근북, 종북. 종북. 이게 딱 진영대결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음 대선은요. 예. 한마디로 진영대결인데 좀더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싸움이에요. 음. 그 중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 이승만 대통령도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싸우는데 예. 중간이 네. 어디있냐고 그랬잖아요. 있어요. 음. 정신 바짝 차는 게 특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예. 중도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음. 애매한 그 저, 저 스탠스를 취해가지고 하는 게 예. 아주 비겁한 거예요. 음. 이거는 죽게 하면 살기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강북회장하고 강국절 기념사에서 그렇지. 그런 소리를 하는, 하고 대통령 뒤에 앉아 박수치고 앉아 있는 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걸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야. 이런 사람 그렇죠. 지금 교체 안 되고요. 어. 정권이 인장되면요. 어허.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라고 봐야지. 네. 그그 대문 끝장 나는 거예요. 음.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그냥 대한민국 간판을 내리는 거지. 그렇죠? 지금 아프간처럼 문 닫아 따라 따라 문을닫아 버리는 그렇죠. 거지. 각고 해야 돼. 국민들 가고 해야 돼. 각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국민들이 결국 표로 가지고 심판하는 건데. 음흠. 그,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아이고. 심각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지금, 저, 정권 교차가 되어도, 음. 이런 개념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음. 끌려가다 끝나는 거예요. 이명박처럼. 그렇지. 그러도 당한 거 저러시군. 네. 예.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예. 여러분, 오늘 그, 김동보 어, 국민의힘 대선, 어, 예비 후보. 네? 예비 후보가 되실 분이 이제 예, 예. 오늘 그 심동보 제독님과의 80분간 토크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지금 냉정히말해서 우리 심 제독님이 대세는 아니지만 어, 정말 심동보 제독 같은 분이 이번에 국민의힘 안에서 어, 돌풍을 일으켜야 됩니다 네. 울풍을 일으키게 되면 대한민국은 싹수가 있는 나라고, 네. 대한민국 보수가 미래가 있는 나라고, 네. 어, 우리 심재동님의 그 철학이 묻히는 국민의힘 같으면은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긴 한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아, 여러분들, 네, 네, 네. 오늘 아주 참, 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그런 어, 토크였습니다. 네. 아, 어, 끝까지 여러분 뜨거운 관심, 네, 갖춘 거 감사드리고요. 어 내일 8시,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 한 5,000명 정도가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거 어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 오후 4시에는 우리 박태우 박사 독설 파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그러니까 금요일, 내일 모레죠. 역시 아침 8시에 임창조 마이너스는 뭐여동은대로 그 하는 거고 오후 4시에는 여러분에게 어,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인재 한 분을 어, 소개할까 합니다. 어, 조영달 어, 서울대학교 어, 사회교육과 교수세요. 조영달 어, 교수님 완전히 우파의 투사입니다. 어, 추미그 추윤 갈등 때 네. 어, 추미애 퇴진 서울대 교수 그 집단 성명을 음. 어, 주도했던 분이세요. 음. 네. 조영달 교수님이 어, 내일 모레 금요일이죠. 오후 4시에 에, 나오실 겁니다. 이분도 대한민국의 에, 보수 자유 우파의 큰 기둥으로 어, 쓰일 뿐이죠 네네. 오늘 심동보 제동님 어, 80분 동안 정말 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 오늘 세 번째인데. 벌써 시간 다 됐습니다. 네네. 저는 한한 한, 한, 한 시간 돼야 되겠는데. 예. <웃음> <웃음> 예. 일단 예. 할 얘기로 많습니다. 네네. 저, 어, 조금 몇 번만 더 나오시면은 예. 정말 어, 제가 자신합니다. 예. 명실상부한 다크호스로서, yes, yes. 어, 부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아이고, 동호신님, 들어오셨구나. 이 호주에 계시는 분, 아, 시대 뒤에서. 호주? 예, 지금 뭐, 상당히 밤이 깊었을 텐데. 음... 예, 여러분,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 우리, 국민의 힘에서, 정말 선전하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고군 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심동보 어, 대선 출마 예비후보 후보님과 어, 토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봐요. <웃음>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직 마이크 안 껐습니다. <웃음> 카메라